CSS에서 가로나 세로의 크기를 지정하고 Aspect Ratio 속성을 1-1로 지정하면 1대1 크기의 사각형이 되고 16-9로 지정하면 16대9 비율의 도형이 됩니다